자 파워포인트 기본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파워포인트를 잘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쓰시는데 파워포인트를 전혀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은 파워포인트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 속하거든요. 그건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글이라고 하는 아리한글이라고 하는 한글 프로그램을 쓰다보게 되니까 파워포인트를 한글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아래 한글처럼 쓰려고 하는 순간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아래 한글을 전혀 배제하고요. 아래 한글처럼 쓰는 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적인 거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딱 나오는데,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요. 파워포인트 제일 중요한 게 마우스 보이세요? 마우스? 이 마우스 모양이에요. 마우스 모양을 쭉 움직이다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면 이 갖다 대면 이렇게 십자 모양 바뀌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쭉 움직이다 보면 일자 모양 바뀌죠. 마우스 모양이 십자냐 일자냐 마우스냐 보이세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모양에 따라 가지고 뭐가 되는 거 기능이 달라져요. 파워포인트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화살표 화살표 모양 이 화살표 모양일 경우에는요. 화살표 모양인 경우에는 그냥 이동한 내가 마음대로 마우스로 위치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우스 위치를요.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십자처럼 십자 모양에다 걸리죠. 십자 모양 십자 모양이 선택하고 선택한 거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십자 모양일 때가 선택하고 선택된 거를 이동시키는 게 십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일자는 뭐냐면 은 일자는 일자 모양인 상태로 딱 클릭하게 되면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일자는 무조건요. 딱이세 가지 를 보시면 돼 기본.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워포인트로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할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말하는 건 전부 어떤 모양이냐 그러면 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만 딱 기억하면 여러분들 이 파워포인트에서 헷갈릴 일이 잘 없어요. 근데 파워포인트에서 이 모양을 생각을 안하고 자꾸 선택을 하니까 파워포인트가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데 동작을 안하는 거예요. 이첫 번째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십자 모양 상태로 클릭을 하고요.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을 지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우냐면 십자 모양 상태로 클릭하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어.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럼 삭제가 됩니다. 자 키보드에 있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나머지 밑에 것도 클릭하고 딜리트딱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게 선택하고 지우는 거에 대한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가장 마우스의 기본을 바꿔요바꿔요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글씨를 써보실래요? 글씨를. 글씨를. 안 써지잖아요. 안 써져요. 여러분. 글씨가요. 왜? 파워포인트는 한글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는요. 글씨를 쓰려면, 글씨를 쓰려면, 여기 위쪽에, 위쪽에, 여기 가가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세요, 여러분? 가가. 찾으셨어요? 여기 가가라는 글씨를 찾으셨어요, 가가? 예. 네. 여기서, 여기 가라고 되어 있는 글씨를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화면을 클릭하고, 글씨를 쓰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에요, 여러분. 또, 원래 어떻게 쓰냐면, 홈 옆에 보시면 삽입이란 메뉴가 있는데, 삽입. 삽입이란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에, 어,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원래 여기서 쓰시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쓰는 건데, 여기서 쓰는 건데, 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삽입 눌렀다가 텍스트 상자 눌렀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냥 홈 화면에 이렇게 빨리 단축해서 쓸수 있는 키를 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글씨를 쓸수 있는 게.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글씨를 쓰려면 무조건 얘를 클릭하고 원하는 장소를 클릭하고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중개업소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또는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홍길동 부동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요. 자 글씨를 썼죠. 그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썼나요? 자, 그 다음에 글씨를 한번 키어 키워 이동시켜볼까요? 이동은 십자표시라고 했죠 여러분? 꾹 누르고 움직이면 이동이 된다 그랬어요. 자, 꾹 누르고 움직이면 이동이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글꼴이란 부분에 글씨 크기를 조종하는 게 보이시나요? 찾으셨어요?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 가, 가라고 하는 글자 두 개가 있습니다. 가, 가라고 하는 글자 두개 보이세요? 자 여기서 가 첫번째 가를 클릭하면 글씨가 커지고요 두번째 가를 클릭하면 글씨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었나요? 그리고 그 옆에 숫자를 조정해도 글씨가 커지고 글씨가 작아집니다 어, 뭐, 어려운건 아니에요 어려운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폰트를 조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쁜 글자 폰트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뭐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글씨를 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을 찍어서 글씨를 쓰고 엔터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글씨를 쓰겠다 그러면 글씨를 쓰겠다라는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를 클릭한다면 글씨를 써야 된다고요. 그게 파워포인트의 기본이라고, 글씨 쓰는 기본.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쓸수 있으세요. 파워포인트 글씨를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 글씨를 못 쓰는 사람들을 꽤 봤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요.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파워포인트에서요. 자, 또 여기 한번 보세요. 화면을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자, 보게 되면. 자, 파워포인트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설명드릴 파워포인트에서 이 부분만 알면요. 이 부분만 알면 파워포인트에 여러분들이 어한 60% 이상을 다 배운 거예요. 이 부분만 이해하면 지금 설명드리는 거.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계속 파워포인트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흰색하면 빈 공간을 내가 터치했어요. 빈 공간을 터치하면 지금 선택된 게 해제가 됐잖아요, 그죠? 선택된 게 해제가 됐죠. 그럼 위에 메뉴에 보시면은요, 메뉴 위에 메뉴에 보시면. 파일부터 홈 메뉴가 쭉 있는데 도움말 다음에 여기 뒤에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없어요. 없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홍길동 부동산 글씨 쓴거 있죠? 십자 표시로 딱 선택하는 순간요. 선택을 딱 하는 순간 위에 어떤 메뉴가 생기냐면 도움말 옆에 이렇게 서식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보이세요? 자, 다시 빈 공간을 터치하면 서식이 사라집니다. 근데 글씨를 십자표신 상태에서 클릭하는 순간 위에 뭐가 생겨요? 서식이 생긴다고요. 자, 서식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은 서식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어떻게 이쁘게 만들래? 라는 게 나와요. 파워포인트는요. 다른 거랑은 다르게 파워포인트는 굉장히 예쁘게 문서를 만들어서 또는 특정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시켜서 고객한테 브리핑하는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예쁘게 만드는 거는요 서식에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파워포인트를 글씨를 썼어요 폰트를 바꾸고 글자를 키울 거예요 만 거기서 되는 거예요 첫, 첫 번째 화면에서 근데 파워포인트에 내가 아주 파워포인트인데 글씨를 이쁘게 만들 거예요 하는 거는 전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서식에 가야 된다고요 서식에 서식에 가면 여기 위에 도형 스타일 보이세요 스타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많은 스타일들이 있는데 자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서 보여드려 볼게요. 마우스 컷을 갖다 대기만 해도 바뀌어요. 보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딱 보고 내가 어떤 스타일을 선택하면 돼 그냥.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그 스타일대로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준다는 라 거죠. 그리고 워드, 자, 글자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글자 스타일도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내가 이쁘게 만들지 않더라도 알아서 예쁜 글자 스타일을 얘가 쭉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들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글로 저런 글자 스타일을 만들 수있나 이런 글자 스타일을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파워포인트를 쓰니까요. 글자 쓰자마자 바로 5초만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파워포인트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조금만 잘 쓰면요. 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예요. 그리고 엄청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예요. 한글에서는 정말 힘든 프로그램인데 만들기가 파워포인트는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워드아트 스타일 옆에 텍스트 효과가 있는데 그림자부터 쪽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 이런 이런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선택만 하면 지가 알아서 다 만들어 준다고 파워포인트는요. 선택만 하면.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는 알아서 예쁘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요. 파워포인트는요. 자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오늘은 어, 파워포인트에서 글씨를 선택하는 거 자, 선택할 때 파워포인트 어떻게 요 마우스 모양이 십자 모양 됐을 때 그죠? 네, 십자 모양 됐을 때 선택을 한다고 설명 드릴 거 그죠? 그리고 일자모양 됐을 때는 파워포인트에서 뭐 한다고? 글자를 예, 수정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요. 수정하는 거 여러분. 글자를요. 그러니까 용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용도를 정확하게요. 그리고 제가 어, 앞으로 수업에서도, 앞으로 강의에서도 선택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뭐 어떻게 된 상태예요? 십자로 선택된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일자로 되어 있으면 은요 적용이 안 돼요. 왜안 왜 되지? 왜안 되지? 막 그러는데 그게 왜요? 일자로 돼서 깜빡깜빡 되고 있다고요. 글자 쓰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요 색깔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글자 크기도 안 먹어, 요 여러분. 글자 크기를 조정하려도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로 전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크기를 조정해야 되고요. 색깔을 바꾸려도 십자로 선택한 다음에 색깔을 바꿔야 된다고요. 이해 되시겠어요? 당연하지만 한자씩 바꿀 때는 다르겠죠. 내가 부동산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부동산만 그죠? 부동산만 선택해가지고 내가 글자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은 전체를 바꿀 때는 그죠? 전체를 바꿀 때는 십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를 선택해야지 전체가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글씨를 쓰고 글씨의 색깔을 바꾸고 글씨의 디자인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어 파워포인트에서 글씨를 쓰고 그냥 글씨를 이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